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기준 규격 자, 문제입니다. 어, 식품위생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위해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위해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어, 수입금지식품 당연히 해당됩니다. 어, 영세업자가 제조가 공한 식품 이거에 답입니다. 나머지는 유독 위에 물질 들어있는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판매 금지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됐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자, 이렇게, 문제가 됐고. 2번.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답은요. 1번.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식품. 판매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판매 허용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읽어봐도 이, 이런 문제는 보입니까? 자, 3번. 다음 중,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질병은 판매할 수 없는 질병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답은요, 구간낭충은 판매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나머지 판매 불가능한 질병이 리스테리아 병, 파스튜렐라, 선모충증, 살모넬라 병. 자, 판매 불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4번. 자,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판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허용이 인체유해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정하면 식약처장이 판매를 허용할 수는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자이 조항을 적용하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자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은 판매하면 안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식약처장이 마음대로 기준 규격이 없는 식품을 인체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더라도 그렇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라 하면 판매할 수, 허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가 자, 이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이런 조건이 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체에 건강을 유,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해라 6번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된다 2번 사용기준은 대상식품에 따라 각각 다르다 맞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한 것은 사용기준이 사용기준이 없다 이 말이 안되겠지 그죠 4번.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것에 하나여 제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식품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자, 기준 규격. 기준 규격. 기준이 뭐고 규격이 뭐냐. 성분 규격. 자, 이렇게 외우세요. 성분 규격. 나머지는 기준입니다. 7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규격은 무엇에 관한 규격이냐? 바로 문제가 나오네. 성분에 대한 규격. 성분 규격. 자, 식품 기준은 다음 중 어떤 방법에 관한 기준이냐? 자, 식품의 사용 조리 사용 조리 방법. 식품의 사용 섭취 방법. 둘 중에 하나는 다 아닌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의 사용조리 방법 그 다음 9번 수출용 식품과 식품청가물 기구, 용기, 포장은 어느 기준과 규격을 따르는가? 어느, 어느 기준을 따를까요? 수출한다는 얘기는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첫째 기준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에 따를 수밖에 뿐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이 자기 나라에 수입이 불가능한 어떤 기준 규, 규격을 요구를 하면 또 수출이 안되겠지.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어찌됐든지 우선적으로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다음 10번.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식약처장. 11. 개별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는 식품 등으로 한시적 기준 규격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한시적 기준 규격을 제출할 을수 있다고 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답은요 이건 2번입니다 개별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일단 개별 기준 규격이 고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자, 화학적 합성품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자, 한시적 기준 규격을 제출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2번. 한시적 기준 규격은 누가 인정하느냐? 식약처장이 인정합니다. 그다음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규격을 인정할 때는 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수산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얻는 방법, 어떤 방법을 방법으로 얻은 경우에 한시적 기준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자. 답은요. 그냥 추출 농축입니다. 어떤 많이 변화시키면은 불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재료 원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그냥 추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농도가, 물건 농도를 진하게 농도를 높여주는 이런 단순 어떤 물리적인 조작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만약에 환원을 시킨다든지 산화를 시킨다든지 뭐 중화를 한다든지 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 14번 식약처장이 기준 규격에 설정되지 않는 식품 등이 국민 보건상 위에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자 성분 등의 안전관리 권장 규격을 예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15. 자, 식약처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5년마다 수립 추진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식품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해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에 꼭 포함해야 될 내용이 있고 포함하지 않아도 될 내용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포함해야 될 내용은 식품 등 기준규격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식품 등 유해물질 총 노출량 적정관리방안, 식품기준규격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그밖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 다 넣어야 되고요. 아, 답은 1번 식품 등의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평가. 평가, 평가를 기본 계획에 넣기보다는 이거는 기본 계획 수립하기 위할 때 이런 것들 벌써 다 평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도 축제 가능하다. 16. 식품 등 기준 관리 규격 기본 계획, 자, 이, 이하 관리 계획이라고 하자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 물질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답은요. 자, 중금속, 환경 호르몬, 답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제조과공과정에서 생성된 오염물질. 자, 자 유해물질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꽤 난해하겠죠, 그죠? 난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 종류가, 종류의 중금소,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제조과공과정에서 생성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은 들어있는데, 환경 호르몬, 아직 좀 광범위합니다. 17. 식약처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바탕으로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아, 자 답은 식품 등의 유해물질 잔려 허용량 평가 나머지 1번 영양식생활조사에 관한 자료, 식품위해물질오염도에 관한 자료, 식품등위해물질저감화에 관한 자료, 총식이조사에 관한 자료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해가지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시행, 수립할 때 바탕으로 해라 1 8 식약처장은 관리 계획의 식품 등에 관한 기준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봐도 풀수 있겠다. 그죠? 정해진, 정해진, 정해진이고, 여긴 정해지지 않는, 뚜렷하게 나오네. 그죠? 자, 정해진 식품의 기준 규격,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기구 용기 포장 규격 정해지지 않는 화학적 합성품의 기준 규격 이거는 뭐 정해지지 않는 이런 기준 규격이 없잖아 19.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식약처장 이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 맞네 그죠? 그 다음 기준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용기 포장은 그, 기, 그 기준과 달리 제조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나머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검토가 아니고 심의였죠 그죠? 그 다음 수출할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기준과 규격은 제조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수출할 기구 용기 포장 이거 제조업자의 기준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기준 규격에 맞지 않니한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 원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안되겠죠. 20번 자,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데 이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트륨, 그러니까 함량 비교 표시해야 될 식품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답은 김밥, 밥버거 이겁니다. 적석 섭취 식품에서 나머지는 다 표시해야 됩니다. 국수, 냉면, 유탕면 그 다음 적석 식품 섭취 중 햄버거 샌드위치까지 포함입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밥버거는 아직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 21.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서 표준 온도라 그러는 것은 표준 온도가 많이 나옵니다 표준 온도가 몇 도시를 얘기하냐 자, 답은 몇 도입니까 표준 온도 20도씨 표준 온도. 그 다음, 냉동은 몇 도시 이하를 냉동이라 하느냐? 냉동. 영하 18도시 이하를 냉동이라 한다. 냉동이라 한다. 냉동. 자, 식품에서 지금 21번 보시면 식품에서 기준 규격에서 표준 온도라고 그러는 것은 20도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식품 이외에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표준 온도 0도시 일기압 이렇게 할 때는 0도시입니다. 그래서 식품에서는 우리가 표준 온도를 20도로 잡고 있다. 에토로트 식품이 pH가 4.6을 초과하는 저산성 식품일 경우, 중심 온도 살균, 살균 조건은 1 2 0도 C 4분. 좀 기억을 합시다.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서 농, 임, 축,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때, 했을 때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가공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경우이냐 이 말입니다. 자 답은 이렇게 3번인데 원형이 유지되게 껍질을 벗긴 것 또는 그대로 소금에 절인 것을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고 단순 가공품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가공식품으로 취급하겠다. 자, 가공식품 자, 원형이 유지되게 껍질을 벗긴 것과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것 원형으로 유지되게 껍질을 벗겼는 것은 우리가 단순 가공식품이지만 은 식품첨가물을 첨가했다. 이거는 가공식품이다. 이 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곱게 분쇄한 것은 해당 안될수 있으나 식품첨가물을 아니, 자, 곱게 분쇄한 것까지도 우리가 가공품, 가공식품으로 봅니다. 자, 2번, 4번 마찬가지 5번 곱게 분쇄한 것, 분쇄한 것, 곱게 분쇄한 것은 가공식품으로 본다. 25번 식품조사용으로 허용된 방사선의 선언과 선정으로 오른 것은 자, 코발트 60의 감마선 코발트 60의 간마선.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준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일단 조사한 것을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발화를 억제할 목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후에 판매하여야 한다.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공원식품 식품은 재조사할 수 있다. 답은 이건 4번입니다. 5번 조사 처리된 식품에는 규정된 조사 도안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이 식품은 방사선 조사를 방사선을 쪼였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27. 제품의 보존 유통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이때 며칠 이상 상온에서 보존성이 없는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유통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냉장 냉동시설에 며칠 이상 상온에서 보존성이 없는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관 유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느냐 자, 답은 7일 식품 보존 및 유통에서 도시락 제품의 냉장 온장 냉장 및 온장 온도는 몇 도이냐? 냉장 온장. 자. 결국에는 위험 온도 범위가 몇 도냐? 이 얘기입니다. 위험 온도. 위험 반경. 자, 냉장 온도는 몇 도씩 이하를 냉장 온도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장 온도는 5도씨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5도씨 56도씨 뭐 이상 그런데 그 경우는 범위가 좀 애매하지. 그죠? 자, 이 경우에 도시락 제품 그랬습니다. 5도씨에 속지 마시고요. 온장은 60도 이상이 그러면 은 도시락 제품에서 냉장 냉동 냉장 온장 온도는 답은 10도씨 이하 60도 이상 10도 60도 도시락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장 온도 그러면 은 요구하는 거는 10도 이하 요구는 해요 그런데 10도가 조금 끄림직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5도이 이하, 5도시 이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10도, 60도이다. 밥솥 온도 몇도 나올까요? 60도 이상 나옵니다. 보, 보온 상태. 자 29,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및 유통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합성보존료 유화제,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2번 호르몬제 항생물질, 당연히 사용 못하겠지, 그죠 호르몬제 합성항생제, 호르몬제 합성보존료 항생물질, 항생물질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30. 통병조림 식품의 멸균 시에 제품의 중심 온도가 몇 도시에서 몇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느냐? 중심 온도입니다. 통병조림 식품 멸균 시. 자, 답은 120도 4분 이상. 근데 120도를 올리려 그러면은, 온도를 올리려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서 통조림 병조림 멸균해야 되겠느냐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일반 물을 끓여서는 압이 높지 않으면 100도씨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맞죠 통조림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어떤 방법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 냉동하기 전에 가열하는 냉동 제품의 제조 시에는 제품의 중심 온도를 몇 도시 이상 30분 이상 가열하여야 하나? 자, 63도시 이상 30분, 63도시 30분 이상 가열해라. 32. 식품 접객업소 접객용 먹는 물 대장균 군의 규정은 답은 250ml의 음성. 나 양성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대장균, 뭐, 나머지 균류도 다 250ml에 검출 안 돼야 됩니다. 자, 검체 채취여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냉동된 검체는 해동시킨 후 채취한다. 말이 안되지. 그죠? 원 상태 그대로 채취해야지. 나머지 2번 불균질한 것은 그것은 의심스러운 것을 대상으로 불균질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을 대상으로 채취한다. 그러니까 불균질하다는 얘기는 균질하지 못하니까 시료 샘플을 여러 곳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이 부분에 치료를 채취해야만 아 되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어떤 검체의 그러니까 최악의 나쁜 상태의 샘플을 채취하라 이 말입니다.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멸균 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당연한 얘기고 선상에서 분산된 벌크 검체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난수표에 나오는 숫자대로 볼크를 채취 샘플링해서 채취하라. 깡통, 병, 상자 등 소형 용기에 포장된 것은 그대로 그대로 하나 통째로 가지고 와서 실험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채취한다. 34. 검체 운반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운반업, 운반 중에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본사항입니다 파손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냉동검체 냉동상태 유지하면서 운반해야 된다 당연하죠 냉장검체의 장거리 운반시는 얼려서 운반한다 이런 거 없잖아 냉동상태, 냉장상태 그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라 얼음 등을 사용할 때 얼음 녹음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미생물 검사용 검체를 운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 포장 파손 오염 방지 나머지 보다는 특히 포장 파손 오염 방지 유의해라. 자, 식품 공정에서 기준 규격 그다음 검사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자, 식품 공정 누가 작성 보고해야 하나요? 식약처장입니다. 이번 식품의 위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위생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단밀히 보고 나머지 아닌 것 그냥 읽어보도록 하, 합시다 답은 3번 국민건강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매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번 위해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은 위해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은 자 답을 미리 보고 나머지를 봅시다 자오번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 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이게 위해 평가를 해야 될 우선 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위의 평가 바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냐? 외국 정부가 인체 영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판매 금지한 식품. 외국에서 벌써 아, 이 식품 뭔가 인체 건강에 해를 준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그걸 계속 판매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죠? 다. 2 번.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식품 3번 소비자 단체가 위의 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식품 4. 안정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아가지고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자, 이런 식품이 만들어 팔면 안 되지 그죠?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판매되고 있다 상당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4번 위의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은 자 위의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 나머지는 다 위의 평가 대상인데 아닌 게 하나 있다 답은 1번이에요 국내 처음 수입되는 식품 그러니까 나머지 봅시다. 2번부터. 새로운 원료 성분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제조된 식품 위에 평가해야 됩니다. 소비자 단체가 위에 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식품. 4.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이 식품에서 5. 안전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전 인체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 나타났다. 2번에서 5번까지 이건 당연히 위의 평가 대상 식품이고, 1번은 왜국내 처음 수입되는 식품인, 이 그의 이 자체가 위의 평가 대상이 아닐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수입하기 전에 이런 거 평가를 사실은 그 제품, 식품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에, 위의 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위의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용하, 나열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위험성 확인을 하고 나서 위험성 결정을 하고 노출 평가 과정을 거쳐서 위에도 결정을 하자.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하다, 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조금 문제를 봐 두세요. 그 다음,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에,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은요, 자, 5번입니다. 같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 위생검사를 해줘야 되냐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해줘야 됩니다. 7번 위의 평가 대상인 위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식품의 형태 및 이물 2번 식품 첨가물 3번 잔류 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4번 식중독 유발 세균 5번 유통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 그러니까 답은 이 유통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 위의 평가 대상 위의 요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위의 평가 대상 위의 요소들이다 8번 식약처장이 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해 출입검사 수거를 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답, 답원, 5번. 같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2번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상식선으로 맞출 수도 있는 문제겠지, 그죠? 9번. 위의 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긴급대응을 해야 됩니다. 위의 식품에 대해서. 자, 답은요. 긴급대응인데, 해당 영업자의 행정 처분에 대한 사항. 이거는 뭐, 다 긴급대응하고 나서 할 내용들이겠지, 그죠? 나머지는, 자, 긴급대응입니다. 식품 등의 위해 방지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종류와 정도 5. 해당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자 긴급대응 방향 어떻게 해야 되냐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긴급 대응에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예요. 자, 답은 3번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위해 식품의 판매 금지를 할 경우에는 식품 위생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 된다. 얘기. 11번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나머지는 다 옳다는 얘기고요. 옳지 않은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답은 3번 같은 업소에 대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이경우 앞쪽 문제하고도 비슷하다. 그죠 12번,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하는 경우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안정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하고 있는 경우 자 유전자 변형식품 안정성 심사를 하는데 앞쪽에 이거는 다 우리가 수입, 개발, 생산, 판매 그런데 이게 뭐 판매하는데 판매하기 전에 모든 게다 안정성 심사 끝나지 판매하는 단계에서 안정성 심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자 넘어가고 식품위생법 22조 규정에 출입검사 등을 할때 관계공무원이 할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할수 있는 게 영업시설 검사 가능합니다. 영업장부 또는 서류 열람 가능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시료 수거 가능합니다. 에, 팜, 4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검사 가능합니다. 영업 5번 영업자나 그밖에 관계인에게 영업 비밀 제출 요구 노하우까지 제출해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번 마찬가지 자, 16번 식품 영업 허가 관청에 영업소 출입 검사 횟수로 오는 것은 뭐 1년에 몇번할수 몇 있다 이거 없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가능하도록 법에 열려져 있어요. 자, 그다음 식품 위생법 22조 규정에서 출입 검사를 검사 등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누구냐? 자, 답은요,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여기는 식품위생감시인, 시민식품감사인, 감, 감사인이라는 이런,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어,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눈치만 빠르면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 감시인 그리고 감시원 그러면 이 감시원을 택하지 감시인을 택하겠나 나머지 식품위생 출입검사 그 다음 식품 등의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 항목은 자,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 항목은 제외한다. 답은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검사 이걸 무슨 재검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20번 보시고 21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 기관으로 오른 것은 식품위생검사 기관 다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다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2번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는 누구냐 자가품질 검사. 자, 답은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 제조, 가공. 자가품질 검사 실시해야 됩니다. 자가품질. 23.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가 아닌 것은? 답은요. 식품조사처리업자. 나머지는 자, 식품, 뭐 제조, 가공,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 제조, 다 제조업자입니다. 제조, 가공 들어가면 은 자가품질검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면 우리 회사에서 직접 자가 품질 검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자가 품질 위탁 검사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25.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식품 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 품질 검사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냐? 1개월, 1개월에 한 번씩, 1개월에 한번 이상 실시해라. 자. 이거 뭐, 뭐, 문제가 25번, 26번이 같은 문제. 자, 위에 식품 제조 가공업자고 밑에 26번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자,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1년에, 아, 1개월에 한번 이상씩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되고요. 26번의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는 6개월에 한번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식품 첨가 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 품질 검사를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라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9개월 식품 제조, 가공은 1개월. 식품 청가물 제조, 가공은 6개월. 169. 169. 기억하시고.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자,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뭐, 수산제조기사. 가능한데 여기 식품 위생 관리사 이거는 아니다. 자, 식품 위생 관리사는 민간 민간 자격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나 기술 자격입니다. 그다음 식품 위생 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5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표시 기준 또는 광고 기준 위반을 단속하고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될수 없는 자는 답은 여긴 조리사입니다. 나머지 위생사, 식품기사, 영양사, 식품제조기사, 이런 사람들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조리사는 그 자격까지 주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야 되는 기관이 어디냐? 이 얘기에요. 둬야 되는. 기관. 그러니까 시도나 특별자치시나 식약처장처나 시군구청장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국립보건원장 여기는 국립보건원에 무슨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 32. 관계공무원의 직무 등을 행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 보건소, 보건지소, 여기는 식품 관련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서가 아니잖아. 그 다음, 33. 식품위생감시원이 매년 7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의 내용이,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자, 직무교육을 매년 7시간 이상 받는데 거기에 교육 내용에는 1번 식품안전법령에 관한 사항 그다음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런 사항을 교육을 받아야 될 직무 내용은 아니다. 나머지 3번 식품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4. 영재 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에 관한 사항 5.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매년 7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가 아닌 것은 <웃음> 자 답은 아닌 것은 이겁니다. <웃음> 식품 등의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수 있는 그 권한이 소비자 위생 감시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소비자 아니고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다. 나머지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직무이다. 어떤 거냐? 식품적객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 맞습니다. 뭐 행정 처분 이행 확인 지원,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지원, 그 다음, 식품 등의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해 관할 행정 기관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의 신고, 뭐, 그 다음, 지원, 지원, 이런 것들만이 직무에 해당된다. 다 식품 제조과 공업의 시설 기준 중에서 작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것은 하나 있다. 1번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춰라. 자 조명은 226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몇 룩스입니까? 200? 아, 이거 확인 좀 하자. 내벽은 1.2, 아니고 1.5m 높이, 밝은 색의 내수성 설비를 갖춰라. 작업장을 칸막이 등으로 구획 지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거 없고, 바닥은 경사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약간의 경사를 둬서 물이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비자위생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소비자 위생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것은 답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나머지는 신청 가능하다. 자, 잠시 후 쉬었다가 영업하도록 합시다.